구글에서는 작년 2019년 8월 달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하는 앱은 64비트를 꼭 지원하도록 해야 되고 내년 8월 달부터는 기존에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한 앱도 64비트를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스토어에서 삭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32비트 앱을 무조건 삭제라는게 아니고 64비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들은 남아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흐르게 되면 32비트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앱은 나오지를 않거나 아니면 거의 사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할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는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먼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한 다음에 64비트를 검색을 하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세 번째 64비트 체커라고 있습니다 해당 앱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 중앙에 체크라고 되어 있죠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64비트 OS라는 걸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스마트폰을 교체를 해서 64비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래된 폰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라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폰을 구매했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OS가 32비트인데 64비트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 기기를 구매를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CPU가 64비트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된 OS가 32bit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스마트폰을 구매를 할때 가격이 애매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6 4비트 OS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을 권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